저희 회사 뭐 지금 호프 쪽에 관해서 좀 차별화된 부분은 아무래도 좀 유행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. 새로운 맥주를 만들 때 새로운 홉이 필요하다고 하면 은 거기에 맞는 호 홉을 좀 저희가 빨리빨리 공수해서 드릴 수 있는 점 그리고 저희가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최근에 시약처에서 이슈가 농약 관련된 문제예요. 그래서 사고 싶어도 우리나라 기준의 규격에 맞는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검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저희는 이제 워낙 원료 쪽을 오래 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남들보다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 가지고 원하는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료를 공급을 할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. 홍보로워들도많아 많이 생겼는데요. 풍홍로워들에게 예, 예. 추천하는 꿈이 어, 있다면 사실 홍보로들이 더 유행에 저희보다 민감하세요. 그래가지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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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감사합니다. 예. 예, 저는 주식회사 인더케그 맥주 개발 팀장 박진수라고 합니다. 예, 저희는 나노브루리 컨셉인 플랫폼 회사고요. 맥주를 유통 과정을 최소화시켜서 바로바로 바로 꽂아서 맥주를 생산해서 산소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리스크를 없애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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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갈색적인 투명, 갈색적인 케그 색깔인데 나중에는 투명적으로 벗겨고 안쪽 내부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효모가 네. 발효가 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나요? 어,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레시피를 다 전송을 받아요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 맥주의 고유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온도, 압력, 그리고 발효기간, 숙성기간 모든 게 일주일 동안 제어가 돼서 그 맥주마다 의 다른다는 레시피를 컴퓨터가 컨트롤 하면서 이제 맥주가 완성됩니다. 보시면 저희가 또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드라이오핑 임피징 탱크라고 해요.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뭐 호비나 그리고 향신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나몬이나 과일 뭐향 나는 그런 뭐 시럽 같은 거 있어서 작동만 들어주시면 또 다른 맥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, 좋은 술 취급하고 있는 제휴점 고객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앱 데일리샷 이라는 어플 만들고 있고요 수제 맥주, 칵테일, 사케, 하이볼, 와인 같은 술 취급하고 있는 것들 제휴 해가지고 고객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점주님들께도 도움이 될수 있는 어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 550개 정도 제휴점 있고요 올해 안에 3개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. 을 사용할 때점은 어,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. 일단은 음주를 하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한 잔을 1 0원에 마실 수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. 그다음에 저희가 분위기 좋고 좋은 술을 취급하고 있는 매장만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앱을 이용하시면은